목을 조여가며 과접촉된 성대로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 중에서 최소 10명 중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 롱백호 입니다 목으로 노래를 한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목을 과하게 조여 성대를 과접촉시킨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게 이렇게 목을 조여서 노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성대를 닫아 주는 힘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을 열어주고 과하게 접촉된 성대를 살짝 풀어주는 것만으로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죠 대부분 이럴 때 이런 반패색 기법을 많이 연습하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루틴으로 목을 한번 풀고 노래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숨을 마실 때 올바른 셋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셋업은 바로 혀뿌리 들어주기, 목 열어주기, 그리고 호흡 최대로 마셔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성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와사비를 너무 많이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코로 그 매운 와사비 기운을 빼려고 이렇게 하게 되죠 바로 그 상태에서 가만히 이렇게 심호흡도 해보고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도 해보는 겁니다 벌써부터 음색이 좀 가벼워지고 위로 이렇게 붕 뜨는 느낌이 나게 되죠 바로 이 상태에서 깜짝 놀란 사람처럼 하고 숨을 마셔주는 겁니다 먼저 와사비를 빼듯이 이 상태를 유지하고 깜짝 놀란 사람처럼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콧구멍으로 공기가 잘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 연구개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연구개가 내려와 있어야 비강으로 공기가 잘 들어왔다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코로 매운 와사비의 기운을 빼주듯이 열어주는 것만으로 혀뿌리를 위로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치 깜짝 놀란 사람처럼 아주 짧은 순간에 목을 확 열어주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숨을 마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 즉, 어떤 박자에 맞춰서 숨을 마셔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숨, 단숨, 단숨, 단숨 이 박자에 맞춰서 숨을 짧게 빠르게 마셔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툴은 바로 퍽 입니다. 피읍이라는 자음은 퍼퍼 이렇게 성대를 살짝살짝 살짝 벌려주기 때문에 평소 목을 조여서 과하게 접촉이 됐던 성대를 살짝 풀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어라는 모음은 저희가 숨을 마실 때 목을 열어주었던 그대로의 모음입니다 즉 목을 열어준 상태를 유지해주어서 성대가 얇고 가볍게 접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밑받침 비읍은 발음하는 것만으로 숨이 완벽하게 참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문상압이 높아져서 성대를 닫아준 상태를 좀더 쉽게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스케일과 함께 연습해 볼 건데요. 이렇게 도, 미, 솔, 도, 솔, 미, 도라는 스케일로 해볼 겁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밑받침으로 비읍을 발음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숨을 참고 있는 듯한 형태가 되죠. 절대 이렇게 공기를 다 내보내도 안 되고 발음이 이렇게 찌그러져도 안 되고요. 처음에 셋업했던 그대로 아시겠죠? 자이 상태로 고음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높아져도 퍽퍽. 이렇게 목을 조이지 않고 저음역대에서 고음역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자분들을 위한 스케일이고요 여자분들은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스타카토로 최대한 짧게 별도 있게 스타카토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숨 많이 드시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자분들을 위한 스케일이고요 남자분들은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긴 스케일로 해볼 겁니다. 이렇게 1옥타브 도부터 3옥타브 도까지 도미솔도솔도솔미도솔미도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제가 먼저 보여 드릴게요. 하시겠죠? 와사비, 숨빡 깜짝 놀라면서 많이 마시기 까먹지 마시고요 남자분들을 위한 스케일이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분들을 위한 스케일입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두 번째로 해볼 툴은 바로 펌입니다. 밑받침이 비읍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펌! 하고 음이 스타카토로 끊겨버렸죠. 그 이유는 비읍을 밑받침으로 발음하는 순간 연구에는 위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펌! 입술과 코가 전부 막혀버리기 때문에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해서 그래요. 하지만 미음 같은 경우에는 펌! 연구개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 자음이기 때문에 코로 소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을 길게 끌수 있게 되죠. 자 역시 이 짧은 스케일로 먼저 해볼 겁니다.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을 위한 스케일이고요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웃음> 그럼 여자분들을 위한 스케일입니다 시작해볼게요 <웃음> <웃음> <웃음> 와사비 신경쓰시고 빠르게닫아 주셔야 돼요. 숨 드시고 마지막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긴 스케일로 해볼겁니다 남자분들을 위한 스케일입니다 시작해볼게요 <웃음> 여자분들을 위한 스케일입니다. 시작해볼게요. 퐁퐁퐁퐁 이렇게 펍과 펌 이렇게 두 가지 툴을 한번 연습해보았는데요 평소 목을 조여 과접촉된 성대로 소리를 내시던 분들은 저처럼 깔끔한 음색이 나오지 않고 마치 그르 그르 그 이런 소리가 많이 나실 거예요 하지만 평소에 목을 조여서 소리를 내던 것에 비하면 이목 주변이 아주 편하게 느껴질 것이고 그리고 갈라지는 듯한 깨끗하지 않은 소리가 나고 있으면서도 생각보다 목이 상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저를 믿고 꾸준히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했던 펌이라는 발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MC 더맥스의 어디에도로 연습을 한다고 한다면 와사비 깜짝 놀라는 사람처럼 숨 많이 마시기 펌펌펌펌펌펌펌펌펌펌펌펌펌 <목소리> 품풍 품풍풍풍 품풍풍풍 품품자더 높은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펍, 펌 그리고 펌으로 노래 부르기를 이용해서 목을 풀어줬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와사비랑 깜짝 놀라듯이 숨 마시기 이것만 생각하신 다음에 노래를 불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사비 만들어주고 숨 깜짝 놀라는 사람처럼 많이 마신 다음에 우릴 사랑하면 안 돼요 다가갈수록 미워지니까. 아시겠죠? 제 경험상 목을 조여가며 과접촉된 성대로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 중에서 최소 10명 중 3명 정도는 아주 큰 변화 있으실 거예요. 아니 10명 중 3명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케이스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10명 중 3명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큰 비율이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혹시 그 10명 중에 3명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배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